제가 키우고 있는 사바나몬니터를 마지막으로 키워보자가 끝이 났었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키우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입니다 우리나라 황소개구리는 유해동물이라서 키우면 안 되지만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는 외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해동물도 아니고 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아직 이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가 오면 은혜한테 나상품가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백화점으로 끌고 가는 척 해가지고 샵으로 데려가서 한번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를 분양받아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은혜 오고 나서 바로 다시 한번 카메라 켜볼게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은혜 꼬시러 같이 가요 레스고 은혜 언제 올라나 이렇게 이거 속아야 되는데 오늘 은혜한테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리혼이거나 뭐 사지 다좋으시다사 <웃음> 너가 그동안 고생한 걸 보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진짜 다 사주 백화점을 통째로 사줘 이거 다써아 <웃음> 근데 무료기 별로 없어가지고 무료기 없어가지고 프라다랑 발렌시아가랑 막샀지 그건 너가 샀잖아 <웃음> 어쨌든 가가지고 마음에 든거 있으면 다사난 준비됐어 그렇다면 고민을 좀 해보지 네, 어, 알았어 야내려 뭐야? 여기 새로 생긴 복합 쇼핑몰 여기에 명품샵 많이 들어왔다 했거든 내혜야 가자 가자 가어 아니야 아무도 저쪽 가면 쇼핑몰 있어 야 어, 은혜야 여기에 여기, 여기. 정의... 왔어 왜? 왜 여기 왔어 은혜야 들어가 <웃음> 다 골라 은혜야 여기서 다 골라 어서오세요 <웃음> 다 골라 다. 아, 아, 아, 아 이거 봐봐 은혜야 데이게코라고 얼마나 예뻐 어? 살짝 눈 변했다 <웃음> 머리가 신기하다 그래 은혜야 귀엽지 나얘 키우고 싶다 빨리 데려와 상반이랑 <웃음> 카페 갈때 풀었는데 <웃음> 은혜야 사실 여기서 개구리를 데려갈 거야 오늘 아 무슨 개구리야 아니 아니 야 근데 보면 진짜 귀여워가지고 나 엄청 좋아할 아니, 수도 있어 아니, 아니. 개구리 진짜 무서워해 너 황소개구리도 먹었는데 뭘 무서워해? 입에도 넣었는데 그니까 무섭다먹어 아. <웃음> 귀엽지 않아요 얘얘 어때? 랑 <웃음> <웃음> 너무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여러분 버젯 프로기라고 귀엽지 않아? 자세히 보면? 얘 울어요. 똑컷은 똑같이 울죠. 오, 잘... 무서워하는데? 요. 피시 프로건 안 울죠?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안로 아니면 뭐 다른 애들 구경해봐. 만약에 은혜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 친구로 데려갈 의향도 있거든요. 얘 봐봐.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얘가 진짜 인기가 많아. 예쁘지? 아니, 무서워. 롯됐다. 우린 혹시 핸들링 한번 해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봐봐, 얘 진짜 이쁘지? 촉감이 진짜 좋아요. 응. 오, 진짜. 어, 손에 올려야 진짜로. 돼. 오. 어어. 오, 잘하네. 얘, 왜, 맞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웃음> 어왜 이렇게 점프해 근데 사육장이 되게 조그맣지 이렇게만 기르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부드럽고 엄청 부드러워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 쟤될거으면 개구리 안될거 같아 될거 가야지 아. <웃음> 브리님이 지금 거의 영업사원이시거든? 원래 불 껐는데 다시 켜다 <웃음> 켜주세요 다 <웃음> 어, 오늘 잘하시는데요? 얘 사다 얘 얘어때얘 모형이야 어뭐 움직임 <웃음> 와, 왜 그래 얘네 그래 은혜 그래 키울 것 같은데 부른님이 조금만 더 영업하시면 은 가볼까요 절로? 일단 한번 가보시죠 잠깐만 조금만 앉아있어 가만 보자 <웃음> 영업사원 롱으로 나왔습니다 전부로온가같어요들께 <웃음> <가봤습니다. 웃음> 동의했어요? 아 쟤는 <웃음> 다동의할거예요 <웃음> 근데 왜 얘한테 안 물어보셨어요? <웃음> 은혜님이 동의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보셨네 아니 왜안 물어보셨어요? 이거 뭐야 상황이 어쩌네 <웃음> <오전해. 웃음> 얼굴 절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어떻게 해서도 설득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가스라이팅 오는 거 보다 크레스피코는 다 커도 이만해요 아까 만진 게 거의 다큰 거야 어, 몇년살아요 20년 <웃음> 우리 집에 있는 거다 60년 살잖아? 우리 환갑 전에 쟤는 마감하지 어깨가 무거운데? <웃음> 그거 하고 설명 좀 할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설득 좀 해주세요 브리님 부탁해요 <웃음> <웃음> 은혜야 많이 건망자졌네 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웃음> 더해가뭐물고잔거 <해요>, <웃음> 봐라 다시 설명 하면 아니 야사사 된거죠? 오케이 <웃음> 브랜드님 돈 벌었다 오늘 빨리 와봐요 <웃음> 귀엽죠? 아니요 좀 내가 아니 얘는 포켓몬스터같이 생겼어 어 그러네 오, 어 닮았다고요? 잘...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웃음> 왜 소름 넣은 줄 알아요? 은혜야 곧 때릴 거거든요 <웃음> 아요브랜드 여자친구 뭐, 운동하셨다아 맞다, 맞다. 여자친구 진력이 좀 상승했다고 요즘 저한테 말하는 거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제 어깨보다 넓어요? 비슷하다 <웃음> 애기 때부터 이거 너무 예쁘다 오, 네. 어, 방금 우와 이거는 왔는데 거의 어, 어, 바로 나죠 브리더네 너얘 너무 좋지? <웃음> 은혜 표정 알거든요? 지금 모성애가 생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잠깐 일로와 <웃음> 어때요 은혜야 쟤? 지금 해봐 두 마리 데려가겠다 한 시간이면 되나 이거는? <웃음> 얘는 귀여운 게뭔줄 알아? 얘네는 곤충도 먹었는데 요플레도 먹어 얘 빨리 보이 이거 불에 터지면 먹어요. 아, 이거예요? 슈퍼푸드? 에이. 아, 이거 먹었나보다. 아냐, 아냐, 거의 그런 거 먹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개구리를 한번 보러 갈게요. 은혜 봐봐. 너도 마음에 들어야지. 아, 이거? 아냐, 아냐. 얘도 이거는... 귀여워. 팩맨. 얘가 예뻐요. 얘도 지금 맥이에요. 아직 꼬리도 안 들어왔네. 근데 이 반면에 피시프로그더 귀여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아, 뭐? <웃음> <웃음> 왜 엄청 귀엽잖아 이거봐 쑥스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리면 지도 돌아가잖아 부리님만 보네 야얘 얼굴을 멋진 멋지... <웃음> <웃음> 자그러 이게 바로 아프리카 왕속 얼굴이 이제 픽시프로이라고 하는 건데 아성체 정도죠? 네아성체예요 지금 크게 보시면은 손가락 하나 정도 나옵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얘는 수컷이야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얘 울긴 우는데 가끔 울죠? 그 네, 맞아요. 근데 봐봐, 너 진짜 정들걸. 근데 귀엽지? 아 <웃음> 어? 귀여워하는데? <웃음> 아니, 잠깐만, 얼마나거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구리야. 아, 진짜? <웃음> <웃음> 아니야, 근데 황소개구리처럼 긴게 아니라 좀 뭉툭해가지고, 동글동글. 두꺼빈 독이 있잖아 쟤는 독이 없고 얼마나 순하고 귀여운데 방금 뛰는 거 봤지 못 뛰어오죠 마이처럼얘 <웃음> 등짝지 말해줘요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안커지잖아요나 아, 요만하다 <웃음> 봐봐 너 이런 거북이 귀엽잖아 떼끈 하잖아 그... 지금 애기라서 그런 거지 아니, 얘도 커지죠 용만해. 뭘 요만해 상체 크기 15cm 미만 15cm면 이만한 거야 등감만 그럼 대가리랑 하면 다 요만한 거야 그래? 얘는 왜 이렇게 커? <웃음> 얘 뭐야? 얘 아우랑 똑같은 애야 원래 맞아. 아우 요만하지 않았어어 아우가 이제 좀더 커지면 은혜야 요만해질 거야 <웃음> <웃음> 얘 엄청 순하지 봐봐 아우는 밥 달라고 개알린데 아니 근데 얘는 밥 달라고 안 한나? 얘밥 달라고 해 지금 쳐다본 거 자체가 안, 안 쳐다보네? 연가시 있는 거아야 뭔지 <웃음> <웃음> 늑대거북기들 약간 또. 원래 늑대보다 살찌면은 이렇게 살이 접혀있어요 여기에 오 우깨가 너같은왜 이렇게 너 같은 애들만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아니 너무 싫어 펀치 <웃음> 아 그리고 은혜 너 진짜 좋아할만한 친구 있어 레오파드 개코라고 엄청 귀엽네 <웃음> 얘는 이제 오래 얘는 오라고 얘는 아, 눈이 되게 귀엽다 그리고 얘는 어. 엄청 순해 오 귀여워라 <웃음> <응>. <웃음> 우리 의자에 앉으세요 여기 아니 앉아 <웃음> 은혜 진짜인데 이거 얘는 <웃음> 여자의 전생이었어 루랄 <로랄. 웃음> 어, 얘네도 다 어 얘는 딱 있어. 그래도 보이죠 룰랄. 네.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해? 어, 뭐야 간택이다. 체력 아래. 얘도 귀여운데 제가 발바닥 느낌이 너무 좋아. 어 그렇지. 짝짝 이게 그게 매력이야. 그래면. 아니면 은혜야 얘는 어때 얘? 아이씨. <웃음> <웃음> 얘는 이제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페드라고. 와 너무 멋있다. 왜얘 자기 다리 뭐? 구루밍와 어, 지금 또 자꾸 라가지 으아 너무 징그러워. <웃음> 오오오야. 우와 이 귀뚜라미 사냥한 거예요 여러분 먹성 진짜 끝내준다 그냥 그럼 너의 원픽은 뭐야? 진해? 어, 아스겠고 그중에서 너 예지 지금 가운데 있는 애 응. 안돼 여기는 매장 사유 개쨰라고 딱적혀있잖아안돼난 매장... 이거만 <웃음> 그럼 잠깐 저기 앉으시죠 내가 설득하는 거야? <웃음> 어, 어, 어, 어, 데려갈 거면 아기 때부터 키워야지 그렇지. 님거 어떻게 뺐어 걔 아기여가지고 얘는 엄청 잘 뛰어 아기여서 어, 약간 낮춰 음, 그렇지 아, 어, 너 잘하네 그래? 진짜 붙트면 이거 감태. 어 <웃음> 아니 얘가 <이건> 만졌너 <웃음> <웃음> 진짜 잘난다 근데 타고났어? 아니 둘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웃음> <웃음> 너 계속 보고 있네 이거 나랑 결혼한 이유가 있다가 우리끼리잖아 우리 원래 <웃음>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쟤 너무 이쁘지 얘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봐 너무 예쁘잖아 되게 순해 아니라는데? <웃음> <웃음> 어 미안해 얘 들어가 있어 이거 봐 멋있지 사육장이 어. 너가 좋아하는 딱 그런 거잖아 어. 일주일 뒤면 올거 같아요 그래 데리러 좋 <웃음> 어우야, 응. 먹었어? <웃음> 귀엽지. 키우면 안이왜 이렇게 빨라 몸... 오야야야야야. <웃음> 어, 눈이 이렇게 들어가. 어, 눈 들어가. 원래 이렇게. 너무 귀여워. 어, 이제 다 먹었대. 아니. <웃음> 아이고 <이거> 귀여워. 귀엽다 <웃음> 브리 됐어. 됐어. 귀엽대. 근데 이거 웃기아보자아고 브리 항상 나한테 분양해 주기 전에 자기가 보면서 엄청 귀엽다고 해. <웃음> 진짜 귀여워. 보내기 아까워. 해얘 <웃음> 내가 키우고 싶다. 얘 데려가자. <웃음> 아, 얘 색상이 다 다르네. 오, 어우 야 흥, 얘가 어흙 뺐다 어흙 빼지 <웃음> <웃음> 여러분 다 넘어왔습니다 작전 성공 아얘 진짜 귀엽네 <웃음> 아 너무 웃기다 은혜야 집에 가서 봐 이제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빨리 빨리 너 내가 좋아할 거라 했지? 아니 원래 안 좋아했어 먹는 거 보고 마음이 바뀐 거야 근데 우선 너는 저게 마지막이야 너는 아직 남은 거잖아 너가 악어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어림한테 서비스 없어요? 오늘은 서비스 어떤 거 주세요? 정해놓고 얘기하네 아 그거요? 아 리발빼치 비렴 리발. <웃음> 서비스 달라고 그래 비 서비스로 주세요 <웃음> 주시면 안돼요가 아니라 미룸 서비스 주세요 <웃음> 아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곤충 한문이 진짜 보시면은 너무 쾌적하고 냄새 하나도 안 나지 어, 어, 어, 진... 방에서 봐 락처 너무 쾌적하고 이런 거 입양하실 생각 있으시면요 쉬는 날이 언제죠? 화요일이요 아 어, 오늘 휴일이었구나 시간도 빼주시고 또 은혜 설득도 해주시고 참. 시간 동안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사유장이랑 전부 다 필요한 걸 했는데 은혜가 지금 손설렜어뭘 설렜어요, 뭘 설렜어요.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은혜랑 같이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마저 세팅 하나 가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빨리 인사드려 오늘 다 서비스로 주신대 아, 감사합니다 <웃음> 어 이렇게 계산기 또 시작이네 쌍일이 이것만 줘요 아 삼조래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분에 태입니다 방금 춤추는 거 보셨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렇기 소심한 관중이야 자 <웃음> 여러분께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픽시프로그램을 데려왔습니다 자라란. <웃음> 오는 동안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밤 12시더라고요 밤 12시때 요런육성으로 하면 옆집에서 바로 쫓아가고 그래서 요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안정을 조금 취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웃음> 나온다. 야, 야, 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어, 너무 귀여워. 여기는 조금 뻑뻑한데, 여기는 되게 부드러워. 만져봐 어, 무서워. 어, 거기 살짝. 어... <웃음> 어, 이상해. <웃음> 네 반응이 더 이상한데? <웃음> 귀여운 거야, 이상한 거야. 아, <웃음> 무서워. <웃음> 자 오늘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p c 프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예요 근데 황소개구리란 명칭은 사실 우리나라 황소개구리와 울음소리가 비슷해서 유쳐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황소개구리 어떻게 오는 줄 알아? 어? <웃음> 아, 아니야 아, 진짜야 진짜 어? 진짜 이렇게 울어 황소개우리가 위쪽에는 에 많이 없고 밑에 쪽에 많은데 몸같은데밤에 길거다 보면 은너 약간 토하는 그거네? <웃음> 약간 성악가처럼 울어요 그런 애들이 황소개구리인데 울음소리가 비슷하다그래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구리입니다 첫 번째는 골리아 개구리라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 넘사로 엄청 커지고 얘는 크다고 해봤자 이렇게 웅크스의한요 손바닥 정도? 어제랑 말이 다르잖아 부루님이 요만큼 커져요 이렇게 원래 부루님이 사기 <웃음> 사기꾼이네. 우리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히 뭐냐면요. 저는 이게 제가 키우는 마지막 생물로 데로운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은혜의 특징을 알거든요. 가서 막상 귀엽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스타일요 그리고 귀여운 걸 너무 좋아해요. 어깨는 45cm인데 야! 아 술술술 아, 어깨는 35cm인데 걸맞게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제 봤을 때 크레스티드 개코나 레오파디 개코 같은 거 있죠? 그런 애들 아마도 데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6개월 뒤에 이사를 가거든요. 자 그때 한번 은혜를 좀더 한번 꼬셔보고 영업사원 정부를 가가지고 아가리 탈면도좀 되지 않을까? 내가 귀엽다고 하는 이름 뭐였지? 크레스티드 개코. 크레시시드 데토. <웃음> 너 앞에서 방금 말했는데 모르면 안 되지? 크레스티드 개코 따라해봐 크래시스도텍. 아 이거 일부러 그랬지? <웃음> 진짜 뭐라는 줄 모르겠어 크레 크레 스티드 스티드 개코 아 크레스티드 개코 그렇지 너 진짜 몰랐어? 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걔 음, 이름 정했어 헤헤? <웃음> 얘 이름도 안 지었는데? 크렉시스 그냥 크레라고 불러 크레 크레 <웃음> 이름 그거야? 아니 크롱 <웃음> 잘 어울린다 근데 그치 내일 갈래? 안돼 원래 은혜가 진짜 싫으면 아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살짝 안돼 브러니저 주머니가 두둑해지실겁니다 <웃음> 아니 근데 걔는 손이 안가서 아니 어차피 우리 집 나가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시끄럽다 <웃음> 아니잖아 <그건. 웃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절대 밀폐 끼치지 않고 옆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리고 위에 분은 맨날 12시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룡처럼 쿵쿵쿵 거리셨는데 위에 분들도 좀 사정이 있겠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니네 가스라이트 때문에 어머니네 <웃음> 다시 들어갈 거잖아 우리 어 기생충처럼 <웃음> 우리 둘 연가시 <연결신>. 뭘 연가시야 <웃음> 자 그래서 내일 크레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 <웃음> 일단 오늘 이 PC프로 세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봐 내가 꾸미고 싶으니까 은혜스 온 파싱 아 요새 그거 안 한다며 요새 넷플릭스로 한다며 루룽 응. 궁금해 너도 <웃음> 어 오빠 시대로 해버리시네요 <웃음> 야야너 나한테 상반이 뭐라 하면서 뭐야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설명서 하고요 네 버릴게요 이거는 네. 여기 물물청수 네. 있죠 물청소 할때저고 빼면 되겠구나 아, 맞아요 야 아직 말안 끝났어요 네. 어, 맞아요 하지마 기분 나빠 이거 빼자 일단 <웃음> 어, 너 이거 할줄 알아? 여기서 일했었어 하하하하 되네 아 열받네 은혜 여러분 눈깔 또돌아가서 잘할 수 있어 해봐 오 다시 넣자 예쁘다 아 뭐야 아 소리 소리 그래, 그래. 아 비켜 이제 내가 설명해너 설명 못하잖아 이거가 뭔데 이름이 배양토 <웃음> 이렇게 이거 식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분바야 새우창 이렇게 식물로 해가지고 옆에 꾸며 놓은거거든요아 예쁘긴 예쁘데저 배양토밖에 몰라요 야너 비켜 자 우리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사실 피시프로가 옛날에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얘가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동면에도 들어가요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고요 일단 뭐 저희 집에 사는 건 기본 상만을 포함해서 15년 이상 해가 돼. 어쩌면 저랑 은혜랑 아주 재수 없으면은 먼저는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야 지켜줄게요. 너 뭐, 잘해. 예. 자 여러분 요거 뭐냐면 배양토 아니고요. 에코스라고 하는 약간 파충류, 양서류 습하게 사는 애들한테 가장 최적인 바닥재입니다. 자 요거를 열어봐려 바닥에 이렇게 다 뿌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 에코스를 깔 때는 두께를 한 3cm 정도는 깔아줘야 돼요. 왜냐면 피시프로기 엉덩이로 이렇게 땅을 개파요.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땅을 파고 자리를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고 나면 얘네가 안정감을 느낀다. 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두께가 이게 깔아주는 게 좋아요. 지금 몇 센치야? 3.5cm. 3. 3 5 6cm. 6cm? 아, 됐다. 아왜 이래? 이렇게 <웃음> 평평하게 조조조조조. 잠시만 이거 너가 해. 조조조조조. <웃음> 야너 누가 음, 영상에서 하는 척하래? 제대로 해야지 다시 해 내가 칠게 너가 육성으로 해 하나 둘셋또다도다도다도다어너 <웃음> 아, 잘한다 잘해 아, 뭘너 잘해 얘 촉촉한데 지금? 그 바닥재는 항상 촉촉함이 좀유지돼 있어요 손좀 털어 줘래나손 씻어서 싫은데? 아안 알겠지 잘못 물어 어? <웃음> 이렇게 카메라 키면 지가 당하는 척 하는데 사실 가만히 저누워있어요 얼굴 막다 하얗고 볼 깨물고 쌍마이가더 말게로 보여줘 뭘나 깨물었잖아 은혜 볼이 되게 이렇게 튼실하거든요 쌍구머리에요 은혜가 여기를 쌍마이가 어금니로 아유 무슨?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정도 깔아줬으면요 여기에서 딱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물그릇 아니에요 물그릇이에요 PC프로기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자기 몸이 물에 담기게끔은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롱도 싸고 하는거래 여기다가 둘둘셋 하나 둘둘둘셋둘둘 <웃음> 하나 둘셋지질래 아니 잠깐만 아 다음에 맞춰 이거 내 채널이야 그럼 면네 채널 파가지고 어? 내가 하라고? 하나 둘셋네 다요 잠깐만 3, <웃음> <웃음> 3 <웃음> 2 1영땡 <웃음> <0, 웃음> <0, 웃음> <웃음> 로터야 봐봐 나 맞추잖아 자 얘는 지금 안 넣을게요 이 사유창 어디에 둘지 장소를 잡고 그 다음에 할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죠? 보세요 짐승이에요. 잘때 저희한테 저렇게 한다니까요. 취지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안 걸렸어요 여러분. <웃음> 얼굴이 왜 저래 <웃음> 자 여기 구멍은 혹시 픽시프로기에 발이 들어가가지고 아하다가 발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막아주면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프리카 황소의 겨구리 픽시프로그의 세팅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요 귀여운 픽시프로그 넣어주면 되는데 얘를 넣을 때 기존에 있는 바닥재 있죠 제가 요 바닥재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미 이 바닥재에 적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 바닥재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자 자기가 알아서 나가게끔 가오 그래 그래 예 예, 그래 그래 어얘 예, 쉬었어 오케이 적응 완료 야 픽시야 아야야 얘 이름 지어야되죠 은혜가 진짜 장면 센세가 있거든요 페어 있죠? 페페도 은혜가 지었고 늑대 고 아오 이것도 너가 지었지? 응 늑대라 해가지고 아오 김은혜 장면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픽시 프로게임 이름은 어떤 거로 지으면 괜찮을까요? 헌터팡 아 분위기 다 뛰어나왔는데 시청자분들 보고 지금 바로 붙이 들어갔다 지금 피... 핑미야핑미픽미피 <웃음> 빅미어이춤 어. 맞아? 아니 그건 뭐야? 너춤 알아? 응쳐봐 어. 픽미 픽미 뭔 소리야? <웃음> 언제부터 픽미형이 그런 말도 안해 춤이었다고? 하지마 하지하 아니 픽미 픽미 이 소리가 너무 싫어 <웃음> 무슨 소리가 나는데? 굴룰롱 무슨 소리가 나 여러분 픽미형 저작권도 있고 하니까요 픽미 말고 단순히 가자 페페랑 피읍이잖아 픽, 픽픽이, 픽픽이?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앞에는 F 고 뒤에는 P야. 픽픽이. 아씨. <웃음> 이거다. 은혜가 싫어하는 걸로 지어야 돼요. 픽픽이. 땀 싫어 <웃음> 얘 지금 밥좀안 먹겠지? 주지 왜안 먹어? 주지 왜안 먹어도 무슨 말이야? 먹지 왜안 먹어? 주지. 봐봤냐 <웃음> <주지 웃음> 왔다 왔다고. 오씨. 상마로 봐. 이거 봐봐. 둠바야는 상마이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다다. 오, 오다 상마이다. 상마이 상망이 봤다. 봤다. <웃음> 그들수 있어? 아 역시 우와 어깨 파워 자여러분 이제 설치가거안되 굉장히 간단하죠 쉽어이 그 정도 규모의 사육창에서도 평생 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 커져도 이쪽만 에서 키울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활동성이 거의 없어요 한 곳에 정착을 하면요 거의 평생을 근처에서만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우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귀엽기도 하고 수명도 길어서 반려동물로 진짜 최고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얘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육식성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붐바 야 페페 아웃사가 지금 약간 사냥 하는 개월이잖아요. 열 개는 그 사냥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특화돼 입에 다쳐 넣고 보면 아주 추배럽 종류예요. 일단 한번 귀뚜라미 줘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칼슘제거든요. 요 칼슘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뿌려서 줘야 됩니다. 제 칼슘제 묻힌 귀뚜라미를 아이 먹을까? 나. 오. 어. 야야 흙 먹지 마. 귀엽지 이거. 야 미안 미안 나 주고 싶은데 어 먹었다 얘 여기다 그냥 놔둬 아 그냥 놀까? 자이흰깃드라 있잖아요 얘는 왜 흰색이냐면 탈피한지 얼마 안된거예요 그래서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있을거예요 그냥 놔둬 어! <웃음> 야얘 목성 진짜 미쳤다 맞지? 어 맛있는 흰색 한 마리 더 있네 여기 놔야 돼 오오 야흙 먹지마 흙 먹지마 흙 <웃음> 혀로 흙 빼는거 봐야 저거 먹어 야 아니 더가 이거 봐안 움직이면 입질 안하지 근데 조금 움직여 움직여 보면 야야야여가 짧아 이 움직임 바로 추배를 간다자 하나 둘셋 추배를 그냥 그냥 너가 먹여줘왜 <웃음> 피해 어, 야야야야. 저랑 보셨죠? 닥치는 대로 쳐봤습니다. 여기서 냉동 미꾸라지 앞에서 흔들면 그것도 먹고, 그러니까 먹이 주이도 굉장히 용이하고 먹성이 좋으니까 일단 너무 재밌게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 장면 보셨던 분들 중에 약간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보통 펠트지라고 레킨처럼 생긴 거인데 보통 개구리를 거기다 많이 키우시거든요. 자, 거기서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가 혀로 이렇게 했을 때 방금 흙을 먹잖아요. 그 흙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에 쌓여가지고 안 좋은 질병에 걸려서 돌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새끼 때 이야기고 저 정도면 아성체거든요. 2박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의 흙을 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약간 이 개구리의 정서에는 이렇게 좀 엉덩이 아까 말씀드렸죠 파고 이렇게 딱 있는 게 조금 좋기 때문에 그냥 이 에코어스로 쓰는 거예요 자그러 이제 이픽픽기를 어디다 놓을거은혜 이거는 솔직히 제 권한이 아니라 은혜가 놓고 싶은데 놔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너가 들고 가서 놔봐 아니 소중해 구경하면서 <웃음> 가는 게 개진따 같네 분바 위에 놓을까? 고용이대성합니다오 어, 진짜 너 감각 있다 바지도 그렇고 저기 <웃음> 분바야랑 픽픽이 피피 위에 뚜껑. 내가 나와서 돼. 너가 이 채널 주인공이잖아. 피피이 주인이야. 피피랑 이제 주인들 크롱이 얘를 약간 파묻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높낮이가 좀 낮아 상처도 안 나고. 그리고 옆에 메꿔주고 얘 한번 넣어볼까? 오 담갔다 담갔다. 아, 했잖아. 괜찮아 어차피 갈아줘야 돼 매일. 내가? 아니 내가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게 응이라고 할거요 날아버려. 안아버려어 <웃음> <웃음> 물에 들어갔어. 너 <웃음> 멋있어. 자연에 있는 거 같지 않아? 이 엉덩이만 들어가 있는 거 봐봐. 존나 봐. 아,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요 여러분. 이제 분바야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 분바야도 귀뚜라에 하나 줄게요. 자이 분바야는 칼슘제를 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몇 마리를 이렇게 잡아 넣고 칼슘제 이렇게 딱 뿌리고 조사조 사조 사조 사조 자 그러면 흰둥이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자 이제 분바야한테 먹어볼게요. 분바야. 야야야 분바야. 갑자기 이렇게 숨지마 서운해 어디야 머리가 <웃음> <웃음> 이거 먹어. 또좋아하는게 요새 요 간식으로 미꾸라지 가끔씩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미꾸라지맛들리니까또 이런 거를 잘안먹으려 그래요. 아, 이제 이렇게 미꾸라지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은 먹여주지 말고 그냥 다 넣어놔야 돼요. 제가 얘를 좀먹여준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는 요 바닥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잘못해서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얘가 위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먹였는데 이제 야생성을 키워줘야겠어요. 얘 알아서 먹어라. 아, 참. 그러고 여러분들 네, 이런 댓글 달수 있어요. 저 개구리도 커서 먹을 거죠? 황소기구리잖아요. 이런 말씀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개구리라고 제가 다 처먹은 게 아니라 황소기구리랑 처먹으니까요. 절대 좀 뭐, 그럴, 사... 그렇게 먹을... 침이 계속 나오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물그릇을 넣어주면 요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서 쉬고 있죠? 저 정도의 높이만딱 해주면 되고 더 깊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가 익사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물에서 숨쉬니까 얘네라물 밖에서 숨쉬기 때문에 요렇게 귀여운 랩이가 익사하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 자 여러분 께 해서 제가 키우는 지금 애마리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기... 피피기, 붐바야, 상만이... <웃음> 내가 널키우자그럼 <웃음> 이제 p p 가 약간 적응이 좀 되고 나서 내일쯤에 야생에 있는 민물고기 같은 거 한번 잡아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는 야생에서 진짜 뱀도 먹고 정갈도 먹고 진해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싹다 추배를 파는 애들이에요 내일 봐요 라탕라탕 야, 너가 저도안 먹는다니까 먹어 안 먹지? 지금 배 안고픈 거야 이렇게 이거 어제도 미꾸라지 간식으로 먹어서 배가 불러서 아주 굶어야 돼 너도 너도 어깨 점점 커져 어깨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진짜 어깨 점 자 여러분 오늘 핏피이한테줄 메뚜기를 잡으러 왔는데 오늘 매길 메뚜기가 뭐냐면요 섬서고 메뚜기랑 벼메뚜기 요두 마리를 잡아서 한번 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고 추베르비에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잡으면 요 화염병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유유 바로 있다 자 여러분 섬서고 메뚜기 바로 튀었거든요 잠시만요 저렇게 안 보이잖아요 애들을 그럼 발로 이렇게 쓱 한번 해주면요 어 안테네 제 발에 치어 뒤졌나 봐요. 잠 사고 말뚝기야 어디니? 빨리 나와 목이 오늘 아침이라 잠겼어요. 어벼매 뜨기다. 자요게 바로 벼매 뜨기입니다. 바로 잡아 올게요. 잡는 것이고요. 그 어. 개 빠르다. 긴장할게요. 야야야야야 리발레가 일로 와.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잡힌 거 보이시죠? 이 리발레 일로 와. 어길들이기 완성. 들어가라. 닫아버려. 자, 벼메뚜기랑 삼삼메뚜기가 몸에 유해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피기한테 먹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피피기는 참고로 야생에서는 독엄청스 지네 같은 거도 다 쳐놓고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렴메뚜기 여기 또 있네. 얘는 갈색이다. 브라운 에디션. 일로 와 이래야. 먹기 딱 좋다. 화염병 열고 들어가고 화염병 닫아버리고. 야 오늘 벼메뚜기 왜 이렇게 많아 벼메뚜기 봐시요 여러분. 얘또 잡았어요. 들어가 들어가. 옳지. 아니 여러분 사실 이벼 면은 지금 널려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야 오늘따라 여기 진짜 많다 이게 왜냐면 여기 양양이 아주 4일동안 지겹도록 비가왔서가지고어우얘 크다 잠시만 말하다가 나오지마 말 끊어야 되잖아 리발레키야 야, 야, 야 들어가 내 로추 속으로 이메드게들도 비가 올 때는 숨어있거든요 숨어있다가 지금 이렇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얘도 신났지 나도 신났고 여러분 이게 솔직히 먹을만큼만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삼성매뜨기 한번 잡아볼게요 딱 보시면 여기 길이 두 갈래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매뜨기는요 가운데 요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관적이라 가지고 아우 삼성메매뜨기튄것 같은데 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섬서구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너무 작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케이 그래 요정도 돼야 럼서구지 일로와 이레 이키야 보셨죠 요 가운데 길에 있죠 아이개간종이에요 이렇게 아주 들어가로추 속으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요정도 잡았으니까 바로 픽픽이한테 먹이러 가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지금 잡았는데 자 먼저 섬서구 메뚜기 먼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제가 섬서구 메뚜기를 굉장히 잘 먹을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지금 피픽이를 데려온 지 이틀 정도 됐는데 아마 아주아주 아주 잘 먹을 겁니다 피픽이 잔다 뭐야 왜이 타이밍에 자너 아까도 밥 먹었 잖아야 피피가 너 친해지면 어떡해 어이씨 어 놀래라 야 먹어 앞에 깔짝거린다 깔짝거린다 먹어 그렇지 아유 아유 아유 왜 너무 커? 뭐야 걔 뜯어먹는 거야? 개구리가 뜯어먹은 거 처음 보는데? 제라이피시프로이 이가 많아가지고요 물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머리 만 먹었어? 그렇지 아요 다리가 싫은 거구나 다리 빼줄게 이거 끊어. 그렇지. 끊어. 그렇지. 합동. 아, 이 다리를 못 빼서 그러네, 지금. 아, 예민할게. 여러분, 제가 다리 떼줬거든요. 이제 먹을거예요 아, 싫나봐. 지쳤나봐. 아, 눈 감는다. 아, 뭘 쳐올고 있어. 자, 여러분, 그러면 벼메뚜기 다리 떼서 한번 져볼게요. 자, 여기. 그것도 먹을 수 있을거야. 아, 얜또 무섭나봐. 대 까다로운 애이 야, 뭐해, 피피가 지금 벼메뚜기로애가너 농락하잖아. 여기 주변 돌면서. 작은 놈을 그라다 줄게. 야, 얘는 아우야, 네가 먹어라. 야, 얘는 진짜 작아서 먹을만 할걸? 제발 먹어라. 피피가 미친 놈아.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너무 준것 같아서 이따가 매겨볼게요 제가 아까 그 그릇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치워서 오우 미안 머리 박지마 자 한번 앞에 떨어뜨려 볼게요 오야야야야야 뭐야 한 마리 더 줄게 기다려봐 약간 더럽게 안 먹더니 그렇지 상반하 자 이번엔 좀더큰놈 간다 간다 오야야야야야 오야 맛있어? 한 마리 더 남았거든? 재밌네 야 일로와 벌벌 떨지 말고 네 친구들 다 좋은 곳으로 갔어 너도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 나대지 말고 나와 어 죄송해요 여러분 얘는 다리 자르려다가 목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먹을 거예요 보세요 아좀 움직여 먹는데 저거 아, 더 머리 없는 건안 먹네 예민한 내끼